지위인 대구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대구남구에 있는 미군부대와 수성구에 있는 제5군수지원사령부는 이전을 추진하며 북구에 있는 54단의 이전에 대해서는 시장에 당선된 후에 검토해보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직의 규제혁파와 갑질근절에 대해서 경남도지사로 재임시절 외부인사로 구성된 예산점검단을 운영하여 많은 예산절약과 빚청산에 한몫했다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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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통합신공항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며 대구에서 항공으로 바로 수출이 되는 기반시설이 되어야지만 대구의 대형기업과 공장이 들어선다며 이런 기업에는 부지 제공 등의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하겠다라고 대구의큰 그림을 내놨다.